이도 어. 다른 애 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군요. 아 여기 여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도 바람피면 안되고 왼쪽에 있는 애도 바람피면 안되는 상황인거예요 일대일 대응은? 네. 아 네네네. 그래서 3명 네. 2명 네. 1명씩 고를 수 있어요. 어. 근데 이 친구들은 없어지죠? 아네 무시해도 되는군요. 네. 그래서 3 곱하기 2 네. 하면은 원래는 이게 3팩인데